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여기 큰 어항에다가 제가 물고기를 키워볼겁니다 오늘은 돌고기 갈견이 뭐이런 종류 시리 같은 것도 우리가 잡아서 키워볼텐데 이미 껍지가 여기에 세입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8마리 정도가 우리가 있는데 일단 뭐 같이 키워볼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오늘 촬영은 아버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와 자, 아무튼 오늘 아버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1위 TV만의 비밀의 장소로 갑니다. 이게 비가 지금 살짝 내리고 있을 때, 족대로 한번 쓰셨을 때, 아, 어, 바글바글바글바글하게 나오는 그런 장소로 갈 거고요. 오늘 아버님께서 어, 족대 잡아주시나요? 네. 아버님, 우리 저희 이제 갈 컨텐츠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해지 네, 예, 그래서, 가을 콘텐츠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가을에,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님? 가을에는 능이버섯이지. 능이버섯이요? 어, 추석 전후로 해서, 네. 능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능이버섯을 따다가, 네. 삼계탕도 해먹고, 오! 또, 꽃가도 먹고, 네. 능이가 호박하고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 능이, 넣어요. 호박, 좋아. 들어가 자기랑 같이 삶아도 그거 맛있겠다 능이 백수 네. 능이 백수기 식당에서 파는거는대부분북한산이나 중국산이야 아 진짜요? 국내산이 아니에요? 국내산이 아닌게 나아 그러면 능이 버섯 굉장히 비싸겠네요 1kg에 한 10만원씩 하지 능이 버섯이 1kg에 10만원씩 한다고요? 어 추석 전에 나오는 거는 한 14만원 할거야 뒤에서 오. 아빠 그럼 능이 버섯 우리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연 양식이 안 되나? 능이 버섯은 재배가 안 돼요 아 재배가 안 돼요? 네. 희한한 녀석이네 능이 버섯은 재배가 안 되고 네. 그거 발견되는 데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네. 아빠도 많이 따보진 못했어 아. 그럼 아무튼 우리가 한번 그 가을 컨텐츠로 이제 버섯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하라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님 <웃음> <웃음> 아버님 그거의뭐 있어요? <웃음> 엄청 많아요? 나 이게 다진지가 엄청 많요 모래무지도 있고 네 엄청나요? 어오아 근데 이런 놈이 다 도망갔네요 하하하 그럼 이제 몰아볼까요 이제? 어어 <웃음> 가야 아빠 도망갔어? 오 어, 안으로 저리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아 o 더 가서 I'm s o r 아이 I'm sorry. I'm s 리 r 리 y 리 m 리 o r r y 맞았어 o r r y 있네. 이렇게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아빠 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야 시프로 타야 한길도 넘겠대야. 어? 어. 물 묻혔어? 아 어, 묻혀야지. 아 삼점 올라면안 되지. 아. 에이 주부 타고 놀러 와야 되겠대야. 어? <웃음> 와, 진짜, 얼 깊이네. 자, 여기, 야, 여기 좀... 가운데만 깊지? 왜? 네? 가운데가 깊지? 어, 여 깊은데? 저쪽은 그안 깊은데. 어. 여기가 깊어요, 여기. 어, 그만큼 차?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바, 바닥에 뭐 이렇게 뭔가 많아. 뭐야, 이거? 뭐야? 바닥에 뭐가 많은데? 다이겠지 뭐. <웃음> 미끄러워. 아빠가 살려주지잡아주아 아, 빠져주고, 됐다, 아 빠져주고 꺼야 돼.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빠, 여기 다색이 없다. 엄청나다,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걸 뭐라? 아, 다색이네? 왜 다색이 엄청 많다? 어우, 야, 이 밑에? 오, 뭐이다 다색이야. 다색이? 다데기? <웃음> 어. 우와, 이. 와, 다색이 하나도 없고 자꾸 했는데요? 우와, 이거 어항에다가 떠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놓을게요, 아빠. 어. 야, 다들기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항에다을기로 조심하고. 됐어. 다 도망갔어. 오, <웃음> 뭐야 이게? 와. 여기 이쪽에서 버쩍 끌어봐요. 오, 좋아. 세게. 오 저.. 어디 봐! 어디 봐! 오우 이 빠가살이 서! 빠가살이 새끼가 잡혔네 아 이건 어마게도 못 키울 것 같은데? 안에 키울 수 있어 뭐 있어요? 수고한 소리가? 어 어디? 형! 어! 여여여여 어디 손으로 살짝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웃음> 아, 아유 지가 알아서 들어왔네? <웃음> 잡았어요? 어! 와 좋다 좋다! 오! 그래고 여기 물고기 떼봐요! 물고기 떼! 오 이거 뚝지다 뚝지 뚝지 뚝지 뚝지 뚝지 뚝지 뚝지 뚝지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뚝지, 뚝지 뚝지 뚝지 어디 뚝지 어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포이 v... 들어갔어? 몰라 들어왔나 기저 볼까? 아 여기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왔다 들어갔어. 어 들어왔어 어와 좋다 좋다 많아요 오 여기도 엄청 많네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왜밑로 빠져나가겠는데 들어와 들어와 여기는 갈데가 없어 와 뭐야 <웃음> 이거 엄청나잡았엄청이 잡았다 한 번에 야 보라요? 알았어요 오오 우와 이런 꼴짝에 물고기가 있다고? 갑니다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가 들어가요? 물고기가? 어. 그래요? 그냥 나 이게 걸어 해봐, 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야 여기 어, 물고기가 있어요? 어 와봐 야, 이 벌써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와, 어, 들어왔어, 어. <목소리> 뭐가 치는 것 <거> 같아. <목소리> 어. 그냥 그냥 오, 여봐, 여봐, 여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어디 와. 어 오, 와. 이거. 야, <목소리> 이저 녀석들, 이 꼴짜기에 모여 있었다고? <웃음> 야, 아니 여러분들, 여기 꼴짜기거든요. 여기 꼴짜기, 여기 꼴짜기에 모여 있었어. 와. 물고기도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이제 수영 한번 하고 어항에 물고기 넣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슈가다. 여기서 네가 뛰어서 높이 꽝충 뛰어. 지금 너무 낮았어. 해봐. 됐어? 야, 어. 어. 이렇게 하면 구독자 많이 올라요? 많이 올라. 지금 아버님께서 이 장면에 세번 연속 찍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빠? 어, 멋있게 해멋있게 아, 그냥, 발을 발을 쭉 뻗어 팔을 쭉 뻗어. 아빠. 어. 어. 네번 하다가 사람 잡겠어요 아빠 아버님께서 NG라고 하십니다 NG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아빠 잘 나왔어요? 아니야 계속 또 자세가 똑같아 자세가? 어 그만해 이제. 그만 이제! 왜 수영선수들을 딱 뛰어내린 것처럼 해봐 그만! 그만! 안돼요 이제! 한번만 더 해보자 <목소리>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살았어요 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웃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와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놀랐어, 꼭지가 놀랐어.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니까 <웃음> 꼭지가 놀랐어. 꼭지가 놀랐어요, 여러분들. 자 물고기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어 여기 메자도 있습니다, 메자. 메자 새끼. 메자 때. 어 메자. 여기 메자예요, 메자. 돌마자. 응, 돌마자.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피라미 종류들이 어, 새끼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 친구도 있습니다. 어 저기 시리. 어 여기 시리 친구예요. 응. 예쁘죠. <웃음> 아,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갈견이도 있고. 맞죠? 음. 어, 저기, 저기, 저기 끝에 보면은 납자루. 끝에 납자루도 있네요. 어, 저기 끝에 껍지 옆에 납자루. 어, 그 다음에 우리 갈, 갈견이가 있던데 아, 여기 실이 작은 실이 어, 두 마리나. 어, 이렇게 있네 어, 뚝. 그리고 실이 예쁘죠? 이끼는 이제 다슬기가 먹을 거고 <웃음> 여기 뻑지, 덕지. 뻑지랑 싸울려나? 여기데 그러고 어, 여기 어, 바가다리, 저거 빠가다리. 빠가다리. 오 어, 빠가다리. 빠가다리가 음. 엄청 움직인다. 빠가다리가 제일 신나. 어. 빠가다리. 빠가다리고. 그러고 어, 돌고기도 있네요. 돌고기. 음 여기 돌고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다 있어요. 역시 피라미들은 위에 물살 있는 데를 좋아해서. 위 이렇게 다 모여있네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항이 너무 커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티가 안 나요 티가 얼마나 어항이 큰지 야 우리 다음에 또 물고기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항에서 물고기 키우기 일편유거를 찍었으니까 어항이 너무 큰 관계로 탄도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날 밝을 때한번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